SH 공사의 비전이라는 것을 스마트 시민 기업으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. 그 뜻은 사회적 혁신을 계속하면서 첨단 기술을 도입하자 그리고 시민이 주주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자 저희가 공표한 스마트 시민 기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. 30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아주 멋있게 성장한 도시주택공사가 어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고 어,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자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주거복지에서 공간복지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그 도시 재생으로 빈 공간들을 채우는 홈을 제공하는 그런 주택 도시개발 공사로 출발하는데 저희 전문 건설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시공을 건설 안전시공과 성실시공으로 동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.